98.9 메가 헤르츠 MBC 경남 창원 j f m 방송입니다 HLAP SFM 캐스퍼 디자인에 한 번? 안전사양에 두 번? 주인성에 세번 놀랐다 더 많은 놀라움 캐스퍼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현대자동차 캐스퍼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국영 수임 1주년을 맞아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6.1%, 부정평가는 59.5%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견제를 위해 야당을 밀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토쿠스마 오염수 관련 한국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진 않을